빚주리, <목소리도> <목소리>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어? 여기다, 마추고. I wouldn't learn that. I'm g 다 i n g to t e 이거 you. I'm 다 o i n g to t 지 l l you. 먼저+ 먼저+ 먼저+ 어저 어. 야 어, 어. 너무 많아. 먼잘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이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나와 나와 나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그렇게. 저 먼저+ 먼저+ 먼이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어 먼저+ 먼저+ 먼저+ 먼저+ 먼어어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그렇구나. 천천히 렇게 되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안돼됐다 붙였다 아래튼 아래로, 아래로 내리는 거야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퐁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버려 <웃음> 잠깐만. 야, 해라가 밀어, 해라가 밀어. 야, 손이 없어. 야, 손이 야, 없어. 탱기지 말아봐, 생기지 말아봐. 좀안 된다. 잠깐만, 여기를 보자고다밀로이기대로야어네 그래, 야, 밀어. 야, 문짝에, 문짝 문장 맞치 잘라 그냥. 좀좀 응, 응. 좀 여유 있게 잘라야 되는 거 알지? <웃음> 야, 왜 이렇게 깜이야 오오오오, 어? <웃음> 일단 문 열어도 돼요? 아니, 안 돼, 안 돼, 안 돼. 망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웃음> 자, 갑니자 야. 야, 왜 이렇게 부러 이게? 나와. 야, 나와. 나타린 거야? 나타린 거야? 아 이게 왜이게게부드 그죠? 나이가 모드이게어어어나어안 <웃음> 아, 나가. 안 나가. 짜는데뭐 내가 천천히 하면 안 돼? 봐봐 응? <웃음> 두 번, 세번 갔어 야 하지마! 난 딸렸어 윤영 이거 봐봐 유리 유리나 봐 <웃음> 진짜 썼다 야, 내가 썼어 <웃음> 윤윙미라고한 글자 하고 아래 한 글자 하고 아래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파이어! 파이어! 태어지 마! 마. 어가 오, 오, 오, 오, 아, 많이 아파. 뜨거워! 이게... 으이, 내가 아까 이거 때문에 먹은 거야 이게, 이게 저렇게 돼야지 맞춰봤습니다 야 이제 끝났습니다 자, 자. 완성 완성 <웃음> 누구 덕분에? 내 네, 네. 덕분에 공짜로 붙여준대 다 달라 보고 있나? 공짜로 붙여준대 <웃음> 보지 마라 <웃음>